뭐야? 내 앞에 있는 거 이거 뭐야? 야, 너 닮았다, 너 닮았다. 왜 아, 이렇게 구나오어어머리카 오. 오, 이렇게 만들 수 있으면 내가 진짜 기분 없지만. 이렇게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냥 어, 내가. 어, 어 내침하과 걷는다. <웃음> 여러분, 구체관절 인형 아시나요? 구체관절인형이란 이름 그대로 관절부위를 구체로 만들어 움직임을 용이하도록 만들어진 인형을 총칭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최초의 구체관절인형은 독일 출신 초현실주의 조형 미술가 한스 벨머가 관절부를 구체로 형성한 인형을 만들어서 인체를 표현한 것이 시초라고 하는데요. 흔히 백화점의 마니킹, 마니킹도 구체관절인형의 의 일종이고 어. 인체 소묘 소주 등을 연구 합습을 위해서 만든 그 미술을 공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널리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아, 어. 최근에는 음. 구체관절이 흥하면서 국내에도 음. 구체관절 인형 관련 제작사가 많이 생겼다고 하네요. 어. 음. 음. 그리고 직접 제작하려는 사람들도 정말 많아졌고 음. 관련 서적까지 추가될 정도로 매니아층들이 확대되고 있어요. 음. 근데 구체관절 인형은 많은 제작 시간이 필요하고 재료값 역시 엄청... 비싸서 인형 한개 값이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는데 국내 구체 관절 인형이 도입될 때 초기에는 관세를 포함해서 최대 500만원. 500만원. 500만 근데 최근에 국내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양산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단가가 좀 많이 내려갔다고 합니다. <웃음> 근데 이게 세 제품은 크에 따라서 이게. 20만원에서 음. 80만원대가 음. 정말 많다고 해요. 음. 그리고 중고나 양산타입의 경우에는 음. 10만원 이내로 저렴하기까지 하다네요 음. 최근 구체관절인형은 나무관이 우레탄이나 ABS 플라스틱으로 제작된다고 하는데 들어봤어요? 플라스틱? 음. 그러면 부서지지 않나? 구체관절인형을 다루는 데는 시너나 유기용제를 취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구체관절인형 제작회사인 보크스는 자신들의 상품을 사용하는 연령을 만 15세 이상으로 정해두었다고 합니다. 그 조금 그양 건가? <웃음> <그런> 이, 인형도 <웃음> 나도 그런 거 좋아하는 거. 아 <웃음> 어, 어. 어, 몰라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어, 싶네요. 그래 어, 우레탄 자체가 음. 유독성을 지닌 재질이기 때문에 오. 이게 일반 인형처럼 지급했다가는 <웃음> 인형도 만가지고 우리 건강에도 좋지 않다고 하네요. <웃음> 구체관절 인형이 여러모로 전문적인 지식이 밑바탕 되어야 하는 인형이랄 수 있는 거죠. 그냥 비싼 게더 조심히 다뤄야 된다는 말이 맞아요. 맞는 거 같아요. 맞아, 맞아, 맞 그래서 오늘은 구체관절 인형 전문가를 좀 모셔서 좀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음, 어서 나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머니. 네. 네. 여기 첫째자, 두, 첫째자 두 첫째자 두째자 세째자 넷째자 아닙니다.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 정도 되겠네요. 첫째 딸, 둘째 딸, <웃음> 네. 셋째 딸. <달>. 네. <웃음> 네. 네. 저는 2009년부터 인형을 만들고 있고요. 그 차가 인형을 만들고 있는 인형 작가 김윤욱 아, 인형 작가가 있구나. 네네네, 모였습니다. 어. 근데, 그니까, 네, 인형을 2009년부터 만들었으면 지금 몇년 동안 만들고 계신가요? 10년째 되는 <웃음> 거죠? 네네. 네. 제가 처음에 배웠던 거는 정양이 구체강로전 인형, 판도라 박스에서 처음에 배우기 시작했고요. 아, 이제 음. 어. 모누지 같은 데다가 그림을 그리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미지화 작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점토로 만들고 그 점토를 이제 점토를 만들어서 완성을 해서 전시도 하고 그랬었어요. 음. 그러다가 비스크인형이라는 부분을 제가 만나가지고 비스크인형을 하게 된 거죠. 아 이게 비스크인형이라고 하는 거구나. 네네네. 음. 그러면 은 되게 막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셨으면 역사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요. 네, 국내에 이제 비스크가 소개되고, 이제 저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배우서 네. 배워서 오셨기 때문에. 어 구체 관자인 유명이라던가 비스크인명에 대한 역사가 역사에 대한 연구가 많이 안 됐어요. 아 그러니까 해외에서 국내에서 제작돼서 이렇게 어떤 이런+ 이런 역사가 있고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나가고 있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책자들이 많이 없거든요. 음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들었던 거라던가 일본 중심이라던가 뭐 이렇게 좀 많이 예, 생각하고 어 있죠.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구체 관인 유명 종류라든지 그 재질이 무언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어, 아까 소개 주셨던 부분들 이제 보크스에 대한 얘기를 음. 해주셨잖아요. 네. 사실 보크스가 저희 처음에 들어온 게 2004년 정도의 매장 샵이 생겼어요. 홍대에 음. 아, 근데 이제 붐을 네. 일으켰는데 그 전부터 이제 보크스 인형들이 많이 소개가 됐었거든요. 음. 그러면서 이제 보크스 자체가 한세 가지 정도를 표방하고 있어요. 세 가지. 네, 세 가지 표방하는 게 어떤 거냐면 일단 인형을 가지고 와. 표현을 한다. 자기를 표현한다. 음. 그 표현한 인형들이 자기에게 약간 친구가 와. 되어주고 아, 네, 음. 예, 너무 준다라는 음, 부분하고 귀여워. 그걸 가지고 그 인형을 소지하신 분들이 모여가지고 커뮤니티를 형성한다 아. 네, 이런 식의 어떤 상업적인 부분들을 많이 내세웠어요 아. 그래서 돌피도 사실은 보크스 자체가 되게 유명한 피규어 만드는 회사거든요 음. 근데 피규어에 피규어하고 인형에 돌하고 그래서 돌피가 된 거라고 아, 아 그래서, 아. 음. 네, 그래서 돌피 그래서 보크스의 전문적인 상업적인 어, 이름이 아마 그 슈, 슈퍼돌피라는 이름, 돌피라는 이름으로 예, 다운골라이더 있어요. 아. 보크스라는 시장 자체는 일본에서 들어온 거거든요. 네. 근데 일본도 어, 한스 뱀으로부터 시작을 해고인형 부채관절 인형이라는 게 시작이 됐는데, 태동이 됐는데 그곳조차도 사실은 그 중간에 상점 인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음. 네, 그래서 인형하면, 은 부채관절 인형하면 떠오르는 게 차라리 스페이스 피그마리온이라던가, 피그마리온 씨, 이게 들어보셨을까요? 피, 피, 피, 네, 피그마리온에서 인터 공방이 있어요. 인형을 아, 가르켜주는 아, 공방. 아. 거기에 되게 유명하 신곡. 뭐, 카탄돌이라는 어. 분도 있고, 카탄이라는 어. 분도 있고, 네. 첫, 어, 그, 하스 벨머로부터 영향을 받으신 분 유치다 시몬이라는 작가분도 아, 계시고요. 그치, 네. 예, 유치다 시몬의 시몬이 어, 전시를 하면서 또 그런 부자간조 인형 하스 벨머로부터 영향을 받았던 거를 음. 인형으로 만들어서 음. 예술적인 경지까지 인형이라는 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음. 발표를 마련하셨거든요. 음. 예, 그런 토대가 있었는데 그 토대 또 거기다가 비스크 인형 같은 경우는 코이즈키 힘메라는 분이 음. 되게 유명한 분이 계세요. 음. 네, 그 분이 정말 유명하셔서 이비스크 이, 이 인형 만드신 분 저도 비스크 인형이 뭐야 이렇게 몰랐을 때도 그 인형의 사진을 찾아서 볼 정도 아 네, 네, 네. 그런 분이시거든요 아그 분에 또영향도 있고 그래서 보구스라는 회사가 사실은 돌피 만들다가 그런 식의 여성분들이 좋아할 수 있는 음. 인형적인 부채관적 인형의 창작인형적인 거를 좀 받아들여서 만든 것이 돌피라는 것이 아닐까라는 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국내에서 호기되면서 거꾸로 국내에서는 그 돌피 포쿠스에서 제공하는 어떤 그런 컨텐, 컨텐츠들에 많이 젖어 들다 보니까 실제로 창작인형에 대한 것도 이것 이거를 사가지고 가서 옷을 갈아입힌다던가, 뭐, 가발을 가, 갈아서 마신다던가, 음.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제 인형 같은 경우도 가져가시는 분들이 처음에 뭐 머리를 바꿔 낄수 있을까요? 머리카락을 교환이 가능한가? 이런 식의 분이도 해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음. 이제 그런 식의 조금 이렇게 나머지는 부분들이 없고, 경계가다 음. 한꺼번에 합해졌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음. 그래서 좀 그런 게좀 있어요. 음. 네. 음. 그래서, 이제, 복구스만 있는 것도 아니고, 복구스 이전에 구체관절 인형을 창작 인형 쪽에서는 엄청 많이 있었고, 그 있었던 분들이 영향을 받아서, 또, 국내에서도, 일본에 아까 말씀드렸던 피가마리원에 가셔서 공부하셨던 분들이 오셔가지고, 또, 후학을 가르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다 내재되어 있는 거, 합산되어 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 네네네. 구체관절 인형 같은 경우가 이제, 어, 여러 가지 가 소재가 있어요. 이거는 점토로 만드는 거에서부터 어, 틀을 떠가지고, 얘는 이제 슬립 어, 같은 거, 흙물을 부어서 아, 나온 거 가지고 다듬어서 아, 틀 안에 있어요? 이렇게 덮어서. 이게 더럽게 기 때문에 그런 것들 나와서 파틀를서 색깔을 칠해서 구워서 하는 제품들이거든요. 그럼 그 틀이 네. 똑같으면 다 똑같, 똑같은 애들 네, 기본적으로 나오는데요. 이게 구워서 하는 거라서 구우는 거에 따라서 축소율이 약간씩 틀려 어떤 건 약간 커버했던 하고뭐 아, 이런 식의 아. 약간 차이가 있고 메이크업 같은 경우는 구워가지고 하는 거죠. 메이크업 칠하고 굽고 칠하고 굽고 이런 아,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얘 예,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틀리거든요. 음. 그래서 사실은 얘네들은 뭐라가 깨지는 것들이 좀 주의하는 아 그렇게 생기는가요 네. 이거 얘들 말고 어떤 제품들을 또 소장하고 계신지? 어, 사실은 포크스도 그렇지만 그 전에 뭐 니카, 음. 뭐 브라이스, 어렵다. 뭐. 네. <웃음> <웃음> <웃음> 거의 모든 <많이 웃음> 거의 모든 인형 종류가 어. 거의 다 있어요. 뭐 패션돌도 있고요. 패션돌도 아. 뭐 토너사에서 나온 패션돌이라던가 패션돌? 네네. 네. 이것도 좀뭐 그럴 수도 있죠. 네네. 음. 네. 패션돌의 영역도 제가 되게 좋아가지고. 뭐. 홍콩이라든가 대만이나 이런 쪽에서 나오는 인형들 예그 이라든가 일본에서 나오는 패션돌 인형 뭐 이런 것들도 다 거의 한두 점씩은 갖고 있습니다 아 잡식성으로 아 그러다 보니까 아 인형을 좋아하다 보니까 인형을 예 만들게 된것 같아요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네. 이쪽 네. 인형도 네. 보고 이쪽 인형도 보고 있는데 이쪽 인형은 눈에다가 그냥 그림을 네. 그려도 이거 다그 그래. 얘는 얘 그려고요 얘는, 얘는, 네. 얘는 눈 어떻게 집어요? 넣 아, 저게 다 들어가요 안에? 이게 뒤쪽이 뚫려 있어요. 그렇지? 아 네. 왜냐면 이렇게 흙물을 부어야 되기도 하고 <웃음> 안구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뒤쪽은 사실은 뚫려 있고요. 아예, 아예 이렇게 뚫려 있어. 요 네, 이렇게 이렇게. 딱, 이렇게. 어, 우리 작가님 덕분에 네. 또 어, 이렇게 많이 인형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게 된 시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언니 집에 놀러 가도 되죠? 네, 언제나? 쉬인가봐요 <웃음> <웃음> 아, 1초 늦했어 지금 <웃음> <웃음> 아, 네, 작업치로 <웃음> 한번 놀러 갈게요 네, <웃음> 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많은 인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질닭하면서 기다리시오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기다리시오